x는 2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뭐라고 방정식. 하지? x는 2단어를 방정식 무슨 방정식? 1차 방정식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지. 그리고 이거를 원점은 1대 0이잖아요 이 그렇지 0. 근데 이게 이 2,0이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요 여기 20 지금 보면 요 X-2잖아요. 응. 그러면 이거는 x 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을 이동한 거니까 응. Y는 0이 0일 이0거 아니에요. 응. 그러니까 이 Y가 0이 되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아래 수가 0이 돼야 되니까 X에 2를 대입해야 된는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러니까 X가 2,0일 때 이게 원점을 지난다고할수 있어요. 그렇지. 성립한다는 거지. 네. 이게 참이된다는 거지. 뭐야 잘하는데 뭘 이해가 안 돼. 아, 그게 맞나 아닌가 맞아요. 그리고 여기서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선생님이 거기에서 할때 9, 4, 1, 0 일만 했어? 음, 여기를 잘 아, 네, 보세요. 4, 5, 4, 네. 여기까지 보면 누구를 기준해? 왜 0을 기준해 주었을 때? 음, 대칭이지? 음, 네. 얘를 기준했을때 여기 이점 여기를 기준했을 때 여기 이점 기준을, 기준을 얘가 이만큼 옮겼다 얘가 두 칸이 옮겨온 거잖아 옆으로 하나 아, 두칸 왔을 때 아, 여기도 어떻게 돼대칭이 되는 거야 여기 두개 있어 이점과 이점 이점과 이점 이점과 네, 이점과 이점과 이점과 제가 과 이점과 이점과 이점과 이이 얘를 들어줬어요. 네. 제가 다시 깨끗한 걸 하나 가져올게 네 잠깐만 그 강쌤 위에 들어간 게 y는 2x 플러스 5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음. 그러면 일단 이거는 어... 좌표가 마이너스 음. 5,0이잖아요. 음. 그럼 이게, y,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플이 이동한 거예요. 그 근데 제가 아까 말약에 X축의 방향으로, P만큼. 이만큼. 응. P만큼 했잖아요. 응. 응. 근데, P만큼 했으면 p 가 진량이 5잖아요. 그러면? P가 마이너스 5지. 아, p가 5지. 여기, 아, 여기가 x 플러스 5잖아. 그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뭐랬어? y는 a, x 마이너스 p의 제곱. 이렇게 됐잖아.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야. x 마이너스 p는 0이다. 그럼 어떻게 돼? x는 p다지. 얘가 p만큼 이동했다는 거야. 근데 얘는 x 플러스 5는 0을 놓고 보는 거잖아. 그럼 x축방,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. 얘가 열리 양하니까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 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래서 내가 이차방식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 인수브란 x 플러스 3, x 마이너스 4는 0이다 했었죠. 네.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돼? x는 마이너스 4, 얘는 x는 4 이렇게 돼. 얘를 0으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.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. 음, 이해됐어 음. 이 그래프상에서는 p가 음. 5잖아요, 그냥. 음? 아니지. 잠깐만요. 여기가, 너가 지금 뭐라고 잡았냐면, 여기가 y는 2x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했어. 네. 그죠? 근데 그래프상에서 p가 y는 a s 마이너스 p의 제곱 형태 그죠? 네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줬을 때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p하고 같지? 네 그러면 마이너스 p는 5라는 소리잖아 네 그럼 p는 뭐야마5 5 자. 여기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? y는 이 x-5의 제곱이야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잖아. 그렇죠? 그럴 때 얘는 뭐하고? p는 5라는 거지 이해돼요? 이게 많이 함정이 아,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함정이 뭐냐면 y는 이 x 플러스 5의 제곱을 그냥 x는 마이너스 5라고 많이 있어요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은 y는 2 e 중간하고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얘가 숨어 있는 거야. 마이너스 이 e 부분이 p가 되는 거 이해돼요? 그러니까 그냥 p만큼 편해요. 일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응. x 플러스 으로 놓고 그렇지. 음얘 응. 인수분해 우리 풀었잖아. 인수분해 얘를 0으로 놓고 0으로 놓고 했지. 네. 그것처럼. 얘를 0으로 놓고 보세요 그래야 Y춘이 0이 됩니다 그렇지 네